느낌 났어요. 아하, 너무 많이 하면 엄청 넘쳐. 넘쳐. 나 색깔이 요거 해볼까? 아니, 난 요거 해볼까?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에 색깔이 입히면 응. 나 언니가 도와줄게. 여기 응. 색깔이 입히면난 핑크야. 나핑크 닦겠어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. 응. 여기에 색깔이 입히는 응. 거야. 응. 너무 많이 따면 안 돼. 응. 또? 응. 내 해야 돼? 응란색해지는옆에 어? 그럼 하고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 것처럼 해봐 혜린 이거 보고 하고 태린 이거 보고 해 오? 응? 응. 언니 해야 만들고 돼?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응? 엄마 잔뜩 썼네, 테리오만내 어. <웃음> 아, 저기 타는 거 있는데? 어. 어? 응. <웃음> 무슨 깎아지도 보여줘. 이거? 이거? 어. 내밥 거. 거? 응. 먹어야지. 아, 칼국수 먹어야지. 아 먹고. 꼬잉꼬이 어. 엄마 꾸 밥 먹고, 꾸잉꾸잉. 아니, 엄마가 배교하는 거. 꾸잉꾸잉. 아니야. 밥 먹고. 아니, 밥 먹고. 안 돼. 안 돼. 엄마가 먹어버릴 거야. 됐으면. 가방에 넣어놔. 아니야, 지금은 안 돼. 안 돼. 너가, 너 찢을 수 있으면 찢어보세요. 못 찢을 걸. 어, 야. 어, 야! 어, 야! 쉴거 가든요! 어, 이거 찢었어, 진짜. 아니, 밥다 먹고 먹어. 아니, 아니, 밥다 먹고, 진짜로. 엄마 둘다다 다 줄게. 알았어, 가방에 넣어. 어, 강력한 이빨이다, 너. 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많아.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가 다 찾아온 거 맞나? 엄 여기 뭐야? 이거? 어? 뭐지? 이게?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 봐. <웃음> 어? 그래, 뭐, 아, 마스크 내려도돼 아무도 없어, 이렇게. 너 너무 좋게 귀여워. 응. 엄마 너무 좋게 귀여운다. 응. 엄마 좀안 둘래? 응. 응. 어머, 지금 난리 났어. 지금 아무도 안 왔대. 빨리 먹, 먹여줘야 될것 같아. 싸우지 마. 어머, 어머, 너 약간, 너 무서운 애다, 너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난리 났다. 엄마 가지 마. 아, 해려줘. 아기는 엄마가 줘야 되는 거야. 아기한테 엄마 아야헤리가 <웃음> 해리, 엄마가 되는 거야. 엄마, 어디 사자 안 만날라? 어. 이 사자? 숨어서 지켜볼 수도 있는데 뭐 오라고 할까? 아니, 키 오지 말라고 해? 응. 알았어. 라쿤 <웃음> 있대, 라쿤. 라쿤 보러 가자. 라쿤? 락쿤. 라쿤은 뭐야? 내 안녕, 안녕, 조녕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용 안녕, 안녕, 안녕, 안무서녕 안녕, 안녕, 무녕 안녕, 안무 안녕, 안아무녕 안녕, 봐봐, 이제 공작새다 막혀있어서 못 나와. 와, 아기다! 엄마, 어? 귀여워, 엄마, 그런데 막혀와, 막혀서 못 나오는 건 아는데, 응. 소리 때문에 무섭다. 소리가? 응. 얘네들의 목소리인데 어떡해. 얘네들이 대화하는 건데. 타주야, 안녕. 일로 와봐. 타주한테 먹을 거 줄까? <웃음> 타주야, 안녕. 어. 사주야! 먹어! 안녕! 안녕! 어, 어, 그치, 그이 어, 새가 어,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어? 누구야? 쟤도 그런다. 어, 특이하게 생겼네? 페리테를 보면서 어머, 특이하게 생겼네? 그런다. 마 태종이, 나, 안녕하다. 어, 맞아. 안녕하네. 안녕. 그 토끼는. 너화 암. 안안 암. 암 뾰족해. 토끼. 뾰족하긴 해.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. 이게 자꾸 먹나 봐. 음, 자꾸 먹네 진짜. 응? 이거 뭐야? 어, 여기 코끼리 있다. 해리야, 여기 코끼리한테 당근 줘. 해리야, 여기 또 코끼리 있잖아. 나 여기 앞에. 아니, <웃음> 나 <갔어요>. 아 가짜야? 아 가짜야? 와, 리땀 엄청 걸리네. 어? 아니 갔어? 어는데 갔어! 어는데 사라졌다니까? 사라졌어, 어. 진짜? 어엄마나 엄마! 엄무 태가 이거 맛있던 거내꺼 거. 아니 내 태야 이거 내꺼 먹으면 안돼 맛있겠다, 나 한입만 줘 그러는 거 아니야? 안돼 어, 코끼리가 지금 방귀 뀌다 뿡 소리 들렸지? 응. 지금 코끼리가 방구낀 거야 안 돼? 응. 저기 코끼리... 가, 가까이 있나봐 맞아, 커서 뿡~~ 했는데? 어쩔까? 다른 동물? 어 있지 나비 어 코끼리랑 사자랑 호랑이 당근 주고 가자 그치? 어? 그치? 어떻게, 응? 어떻게 호랑이가 먹어 호랑이가 안 좋아해 뭐, 그치? 저기 아까도 옆에 호랑이 지나가던데 어슬렁 어슬렁 지나가면서 있던데 그때 딱 나오면 당근 주자 당근 주고 도망치자 <웃음> 감옥에 가도, 가두, 무리에 가두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? 말을 해야지. 음, <웃음> 그래. 음, 그러면. 언, 언어 <웃음> 너도 어흥어흥해야지. 나는 너의 동족이야. 나를 물지마 그래야지. 너도 사장인척해야지. 얘 연습이야? 응. <웃음> 무섭게 해야지, 그렇게 하면 고용해줘아지 어. 어. 어, 우리 오우 친구구나, 갈게. 그래. 그러지. <웃음> 테리도 <좀> 연습해봐. 어흥! 저거 나안 봐. 난다못 따라. 사실을 말해. 어, 뭘? 사실을 말 사실을 말하라고? 어. 사실이야. 호랑이는? 어? 호랑이는? 호랑이는 없어. 어. <웃음> 이제 무서운 요 호랑이가 있는데 가지 마. 응, 음, 호랑이는 없고 사자는 있지. 사자? 사자는 안 무섭지. 사자? 응. 감옥에 가둬진다. <웃음> 왜 사자를 또왜 감옥에 가둬? 아 아니요 이런데. 우리? 아 이런데. 어 우리라고 얘기 런데는 우리. 우리의 가둬. 우리의 가둬. 엄마가 사자 만나면 사자한테 비켜 이럴 거야. 어 걱정하지마 응, 엄마가 찾아보다 쎄응 그래 엄마가 지켜줘 어. 엄마는 큰 나쁜 애엄마 어, 비 온다 야, 빨리 가자 비 온다